안녕하세요. 더현대서울 네, 네, 네.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더현대서울 가면 어디 어디 가는지 한번 알려드리려고 1인칭 시점으로 같이 쇼핑하는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가 1층이 거의 명품관이 있는 곳. 들어오자마자 패러다가 있죠. 오, 티셔츠 이쁘다.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런 것도, 꾸거머 느낌 제대로 사는. <웃음> G 드래곤인데요? <웃음> 아, 되네. 여기 또 요즘 고글형이 유행이라. <웃음> 안 어울리죠? 아, 잘 어울리는데요? 쓰러 넘기면 되는 <웃음> 네. 거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3부. <웃음> 오. 좀, 좀 힙하지 않나? 그런데로 <웃음> 오면은 1층 말고 이제 지하 2층부터 가야 돼요. 이기어랑 피어랑 막, 그런, 로맨틱 브랜드도 있고, 맞아요. <웃음> <웃음> 어, 티셔츠 되게 좋다 아르텍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비 스트랩 포터가 있고, 이렇게 코어가 있고, <목소리도> 이게 내심다 진짜 맛내고 싶다. 30% 들어갔네. 와, 포장. 요게, 요즘그 핫하다는 웨일즈 번너 오, 이거 이쁘다. 오, 오. 이쁘네. 그냥 틀어놓으시네, 여기. 이렇게 있다가, 어? 딱 하나 찍어주고. <웃음> 혼연기 있잖아요. 음, 어. 아 음. 어, 이거 동호님이 입으셨던 거 아닌가? 그쵸. 맞아요. 아 이스터 머치 동호님. 이런 거마른 사람들이 입어야 돼서? 그래요? 지금 이층 쇼핑을 마치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 밥을 먹으러. 응. 밥 먹고 이제 위에 다 터는 거죠. 그쵸. 아, 씨. 뭐 먹을까요? <목소리> 선이라이바빠 <웃음> <웃음> 저, 제가 보냈죠. 보냈어요, 보냈어요. 돈까지, <웃음> 돈까지. <동가스, 동가스. 웃음> <안 돼. 웃음>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웃음> 제일 마음속에 크이 드는 생각. 그니까 뭐, 그러니까 특별한 걸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상이 너무 건조하다 얻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를 하든 빙검은 채널만의 그런 네.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 근데 맞아. 너무 이게 급하게 일정이 쫓기다 보니까 이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그런 빙 올라 <웃음> 뒤에 한번 돌아주세요. 미아라.. 치아라 야스위로 <웃음> 치아라 야스위로? 진짜 이쁘다. 베드포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는 건데 아... 이런 거잘 어울리실 것 같아. 요 이쁘네요. 이거 리셋 되게부터 썼는데 지금까지 더현대 쇼핑 브이로그 였고요 제가 모든 매장을 둘러보진 못했지만 요 정도만 다녀도 웬만한 데는 다 가봤다고 할수 있을 정도니까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더현대 서울 쇼핑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